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평소처럼 대화나 물건을 구입한 후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였다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5 가단 5312-888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D가 2014년 1월 22일 F신경정신과의원에서 임상적으로 우울장애, 알코올 중독증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이번 치료를 권유받기도 한 사실 D가 2015년 5월 30일부터 2014년 10월 6일까지 지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및 뇌과에서 알코올 사용 에 의존중후군, 상세불명의 기질성 수면장애,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, 알코올성 간염의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약물 및 정신치료를 받은 사실 D는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에 대하여 반감을 보인 사실 D는 사망 전날인 2014년 11월 23일 밤 집에서 술에 취하여 넘어져 다쳐 오후 10시 4분경 H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CT 촬영 등 검사를 받고 오후 10시 35분경 귀가한 사실이 인정됩니다. 그러나 귀가 사망 당일 원고 A가 운영하던 식당으로 가 원고 A와 가게 운영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간다며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고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한점 D는 그후 번개탄, 냄비, 술을 준비하여 공터로 수용차를 운전하여 간후 자살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제 치료 중에 기재만으로는 D가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